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천의 자리 더하기 빼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사는 숫자가 어려워 질수록 클수록 재밌다고 했죠 오늘 단두 문제 이지만 천천히 잘 따라해 보세요 주사는 처음엔 속도가 나지 않지만 자꾸 연습하면 속도가 나서 훨씬 재밌답니다 제가 이두 문제 아주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938 손가락 모양 잘 보세요 490 놓을 거에더할수 없으니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 주고요 90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 3,106 빼줄 겁니다 3,106 그 다음에 642를 더해주세요 642 다음 빼기 857 857뺄수 없죠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해주고요 그 다음 648 648 조심하세요 더할수없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러니까 5,755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5 4 6 0 9 더하기 90815할때잘 보세요. 5 5 다음 빼기 4000 5103 다음 더하기 704 704 다음 빼기 10710 이 다음 빼기 158알 그러니까 2325자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제가 그것만 기억하라고 했죠 더 보수에서는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빼기 에서는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하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숫자,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숫자를 주의해서 보세요. 집중하지 않으면 숫자가 딱 틀리거든요. 여기 0나온 거라든지 바다올림, 어, 바다 내림할 때 조심하세요. 이두 문제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주사는 항상 말씀드리죠. 천천히, 처음에 배울 때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은 속도가 연습한 만큼 속도가 나오고요. 처음에는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요두 문제 별로 어렵진 않지만 더하기 빼기가 모두 나온 거예요. 요걸 잘하면 은요 주사한 더하기 빼기는 다할수 있어요. 또 더하기 빼기를 다할수 있다는 거는 곱셈, 나눗셈도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초 탄탄히 하고 작은 수부터 천천히 연습해서요. 한두 문제를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자꾸 연습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암산이 저절로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암산은 일부러 배우는 게 아니라고. 연습을, 주산 연습을 많이 하면 암산이 저절로 돼요. 그런데 이거 다 암산하면 좋죠. 근데 저 이거 암산 못합니다. 왜요? 수학에서는 암산을 이렇게 큰 수를 암산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큰 숫자를 갖고 연습하는 거는 취미는 추천드리지만 어, 어린 친구들이 공부하기에는 어, 집중력은 좋아요 그렇지만 항상 수학을 하기 위한 거니까 수학 교과 항상 병행해 주시고요 연산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있으니까 연산 교재도 다양히 써주세요 그리고 주산 주산 아주 좋으니까 저학년에 꼭 연산 마무리 해주세요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